그냥 가면 되겠네 <웃음> 얘딱늘빌 필요가 없어졌어 49 48 47 46 4 5 44 43 42 41 39 38 39쯤에서 아 아니다 여긴 좀 멀다 37 36 35 33쯤에서 계단 조금 만들고 27까지 올라가고 쭉쭉쭉여 왔다 야여면안 된대 여안위쪽여아 위쪽에 아다와야딱맞와야딱 음. 맞다 개수 오 는데 야야 <웃음> 이나 사슬 가... 가빠 있는데 니 가질래 나쁘지 않아 사슬 가빠 니 거고 뭐해 다 했는데 이의명리 짓은 뭐지 그러게 뭐 이상한 템 같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볼까 아 저기 나 뜨거웠다 쓸필요 없겠다 야 더이상 어디보자 야 이제 목적이 없어졌는데 약간 목적이 없어졌다고 어뭐 할, 할... 여기 안에 있는 레시피를 잘 <웃음> 읽어봐봐 아 맞다 말고 레시피 보면 되죠 야, 금 조각 여기 <웃음> 있다는데 어? 여기 금 조각이 있다는데 사야 되는 거야, 이거? 그러게 야, 뭐야, 효율 효율 사, 이거 왜이 사기야? 조금만 눌렀는데 여기 다 박살 났다 어디? <웃음> 여기, 여기 <웃음> 난두번 클릭했는데 이꼴라지 났는데 <웃음> 클릭 딱두번 했다 레더라고 원래 빨리 켜진다, 이가어 근데 이제 거기다 효율까지 효율 아까비 효율 아, 효율 효율. 보낼 수 있었는데 뭐라고 이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안, <못 웃음> 안 된. 오! 뭐야 아 하지 말자 맞다 하, 안 하기로 했지 야 이건 여기 깔면 되겠다. 음. 저 에메랄 다 떼볼래? 이걸 로 떼지, 어? 아, 안 떼지네. 야 붙여 다시. 네라는 자리, 네라는 자리가 여긴인가 음. 저기 상점 가볼까? 근데 상점 가도 우리 할게 없다. <웃음> 여기 여기서 마구 마구잡이로 사제끼기. 음, 좀비 고기 32개, 에메랄드 한 개, 개새끼. 에메랄드 꺼내고 말지. 오, 좋아 너. 어. 야 성훈이 돈 줄게. 어디 있노? 이안 죽어 있지. 자돈 어. 에메랄드로 바꿔서 써라. 아싸 기초 수급. 기초 <웃음> 우리 그게 월급이다. 일단 <웃음> 이 쓰레기들은 다 버릴게. 와 너무 많이 주는데. 무슨 매니란데 나보고. 기준이 돈쟁이, 돈쟁이. 샐러리 면도 안 되나? 안 된다. 난뭘 사지? 이 새끼 이거 새끼. 궁예 있다. 뭐. 궁예 니큐리. 뭐라고? <웃음> 여기 니큐리 <닉퓨리> 있는데. 뭐야 <웃음> <웃음> 이 이거. 이거 할 때마다 경험치 준다. 교환할 때마다. 그러면, 나는, 감자를 64개를 사겠다. <웃음> 나는, 청금속 네, 16개를 사겠다. 야, 돈 지랄 계속 할게. 얘돈 주니까, 야, 이거 경험치 오른다, 얘네들. 돈 주니까 좋아갖고 흥분했는데. 응, 음, 개이 새끼들이다. 돈 조금 더부라 흥... 바로 이 흥흥거린다. 기분 나쁘다. 이 레벨 끝없이 오르나 이렇게 오르는게 처음 본다 그러니까 <웃음> 19레벨이고 나 35레벨인데 아나 여기서 서바이벌모드로 막볼래 그냥 <웃음> <웃음> 왜 상자 설치하려고 여기 청금석 갖고 뭐해 인첸트 할때몰 원래 쓰는 재료였는데 여기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다다니 네 해라 이거 광부한테살거 없다 나, 난, 청금석 갖고 싶어, 샀다. 난, 그냥, 난, 천지기 농부다. 야, 나도 할래. 나, 당근 살, 나, 박민성 좀 살라고. 당근 두 세트 샀다, 이미. 난 버릴 거다, 사고. 나, 나, 그 광부 렛짭 좀 시키고 있을게. 어? 광부 렛짭. 어. 석탄을 128개 사겠다. 이거 레벨 올리면 어찌 되나? 그러게. 뭐야, 나 말립 찍어, 찍어놨는데, 얘네. 얘 수습생 말립됐는데? 왜, 나타념도말리되게 됐다. 너기능구가안돼 있다. 다 찍으면 어째 되는데? 그렇게 쟤는 필요가 없다. 어 뭐야, 여기 빵꾸 뚫려있냐? 어디 빵꾸가 뚫려 있는데? 는데 빵꾸 뚫려 는데 아니, 빵꾸 뚫렸다더 방금. 아 이거 레벨 다 올리면 뭐, 깨는 건가? 몰라, 나도. 나도 기능, 나 기능구치기 뭐 줘. 좀비 고기. 아니, 이거 말고. 뼈, 뼈, 뼈를 줄까? 어. 잠깐만, 기부. 기브. 기부, 뼈. 뼈 블록을 줄까? 아, 뼈 블록을 줘야 되나? 뼈, 뼈. 뼈다기를 줘야 돼. 그래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금방, 금방. <웃음> 왜 레벨이 안 차지? <웃음> 그거 18개 하나다 이거 어 했는데 뭐안 주는데 레벨이 안 오르는데 내가 해볼게 나와봐 당근만 미친듯이 산 다음에 버려야 겠다 음. 조금씩 오른다 얘는 인벤토리가 당근으로 가득 찼는데 인성으로어 레콜 린더 레벨 때문에 <웃음> 야야 하지마. 안 끝날 기미가 보이는데막 샀다면 버려야겠다. 아, 나도 먹을래. 여기 농간 먹어지나? 소리 재밌는데. 39 레벨 되겠다. 그거밖에 안 된다고? 40. 61. 41. 62. 나안 샀다 이가 64.. <웃음> 아니안 네 샀는데 레벨 그래된거가어아 니.. 네, 네, 레에피스면 니가 나눠먹나 내꺼? 어. 같이 같이 먹자 이제 다, 당.. 당근 팔아갖고 에메랄드 얻을 방법 없나? 없다근 <웃음> 당겨 버리면 된다 이제 샀으니 버리죠 67 68. 버리고 있죠. 69. 됐다. 69. 나 <웃음> 그럼 74 만들어야 돼, 너. 만들지 뭐. 내가민성나 55레벨 밖에 안 된다. <웃음> 일단, 이놈은 말렙 찍었으니까 떨어뜨려서 죽일게. <웃음> 잠깐만, 나 서바이벌. 빌렸네 내놈의 인생은 그것까지다 안된다 밑에 니같은 네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가 보다 계속 <웃음> <야, 패서> 떨어뜨려 <웃음> 저놈 패난 죽는데 야, 다려봐 방법이 있다. 일단 나 떨어져서 죽어서 저기 뭐 이상한 거 있는지 한번 볼게. 우리 뭐 어. 아니... 아이템도 있던데. 야이 친구 죽여도 되냐? 응 죽여. 나중에 네가 와봐봐. 지금 와봐도 되나? 어, 지금 좀 와도 될것 같은데. 죽었네. 아직, 아직. 아직, 아직, 아직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으 기다려봐. 됐다. 다 됐다. 오허허허 으악. 으악. 으악. 으악. <웃음> 오, 어, 왔다. 어. <웃음> 머리가 똑똑한걸베드락이걸 <톡톡한> <웃음> 밀리나? 어, 내가 알기론. 밀어봐봐. 안 밀리는데. 안 되노. 아, 이럼 재미없는데. 에이, 몰라. 아,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하면 밀리지 않을까. 잠깐만, 피스톤. 밀어라고. 막 어, 보니까 밀든데. <뭔등> <뭔등> <웃음> <뭔등> <웃음> 왜? 뭐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<스테이크> <웃음> 이 이리. <새끼가>? 이안 <웃음> <왜? 웃음> 죽는데? 리 <웃음> 죽었다? <죽어봐. 웃음> 갔다 <웃음> 이리. <이내> 죽여 <웃음> 죽으 된다 나도그 다음에 여로 오는 거야 다시 이 책자의 제킨대로저 조합을 해보자 이거 필요없는 책이다 잘가 죽을게 일단 와 야야 이거 자갈도 조합법이 다 있었다 에메랄드 조합법도 어디에? 여기 좀 이따 보여줄게 나 조금만 <웃음> 보고 야 마그마 블럭으로 용암 블럭 또 만들 수 있었네. 용암 용암블록? 블럭? 응. 용암 블럭은 뭔데? 용암 블럭으로 <웃음> 약한 행동이 <웃음> 만들 수 있었다. <웃음> 엔더 진주 다이아몬드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엔더 진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, 다이아몬드 석영 블럭. 야 이거 받아봐봐. 응? 이책읽고 응. 봐봐. 내 밑에 버린 거니? 울타리 밑에. 초아뻐. 다른 야 망했다, 하시라. 왜?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그대로 삼켜버렸다 젠장, <웃음> 예전 다읽었더나 엔더, 펄네개 <웃음> 다이아몬드 네개 존나 예쁜 음악 나온다. 문트 다 깼어, 그러나? 다이아몬드 얻었다고. 쿼츠 <웃음> 블럭 하나. 아,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, 이거. 엔더 진주 3개, <웃음> 다이아 네개조합 하나 하면 차원 문틀 만들어지는데. 그래서 이 차원 문틀을 아 용암을 왜 만들었는지 얘기했다 엔더월드 가라고 음 갈래? 지금 가기 늦었지 않나? 괜찮다 늦지 않았어 만들자 용암 블록 어떻게 했나 이렇게 했나요거 맞습니까? 눈알 꼽아놓고 야 열대가 담긴 양동이 뭐야아아 아, 이거 물에다 풀면 열대어서 안 된다. 아니다, 뭐? 아니다. 얘, 얘, 얘 3x3이었을걸? 그런가? 어, 조.. 나샀선손 조.. 조.. 조.. 만.. 그.. 보자. 맞다, 3x3이었다. 얘 블록 어디있노얘 블록. 요.. 용암이나 설치해봐. 여기 있다. 엔.. 엔더 차원문. 이렇게 12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알 엔더의 눈 와, <웃음> 소리 이 소리, 소리 왜 탈치노 이거 용암이 한칸 밑인가 아 거기 아니다 아 용암이 한칸 밑에야 <웃음> 된다 야야 이거 소리 좋은데 이걸 한칸더 위로 올릴까 소리 좋다, 이거이에거 부서. 어, 너를 죽였다. 요 판키 더 있어야 되나? 여기다 그냥 마저 만들어 볼래. 여기다.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? 감히 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용암 맞나? 아니 니 검색해볼래? 네 용암 맞다 12개는 맞았는데 10시 몰라서 16개 내보자. 무조왜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열리지? 맞나? 이거? 어, 사람들 말로는 뭐 최신 버전으로 검색해볼게 그런가어 기다려봐 되어있다고 내가 만들 수 있다, 이거 뭐안데눈 음, 박을까? 이거 눈을 방향 맞춰서 박아야 되네 그래. 나는 아, 내 맘대로 안 막히나, 이거. 무조건. 그니까, 러 이쪽에서 볼때 가로로, 아래 위는 가로, 양, 양옆은 세로,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대. 아, 그렇군. 네, 지금 딱 설치한 거 위치는. 가다롭네. 정석대로 됐는데 설치가 내 마음대로 또안 돼요, 씨발. 존나 까다롭네, 이거. 오, 그렇네. 됐는데 왜. 됐는데 왜? 됐는데 왜또안 된다, 카노? 못돼 먹은 것들이. 안 돼. 아, 이거 아닌가? 안 박혀요 아혀야 야, 박았잖아 이아야이얘내 맘대로 안바힌다 얘가 아 <웃음> 그니까 왜? 용암을 잠설치했다. 맞는데 와이러나 아이 보라색이 진짜 뭐야 이거. 이거 맞나? 응? 맞나? 건물 보탈에 우... 좌표를 아 내가 반대로 박았다 가로 세로는 근데 위치 갈때마다 바뀌잖아 응. 왜이에 박아야 될까요 아 제발 이우 혹시 돌릴 수 있나 아 우클릭하면 그때 됐던 것 같은데 아이고 내 용암 있어야 되는 거 맞다 용암 하드라 옛날에 만든 거 보니까 열렬하고 야, 이거 새칸 밑에 아니야. 여기는 용암이 새칸 밑이라고 니이거 깔아놓은 게 지금 새칸 밑에 아, 두칸 밑에는 왜안 되지? 포잘 만드는 방법, 엔드 포탈 만드는 방법. 아이씨, 제발 좀 까줘. 아 야, 용암 안 까도 되네, 이제. 업데이트 해가지고. 옛날에 맨날 깔았었는데. 그니까. 근데 왜안 열리냐? 열려야 되는데. 밑에 방해물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. 아까 우리 밑에 다 깼는데. 야, 용암 함부로 부으면 안 돼. 왜? 하기 힘들어. <웃음> 치우기가 힘들어. 야, 밑에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똥 치우고. 똥이 한두 개가 있는데 똥, 똥, 똥. 뭐 피스톤으로 막아놨노, 용암을. <웃음> 제대로 여행... 물어볼게요. 야, 이 월드에서 안 가지는 건가? 어 내가 볼때니 네 월드 안 열어놓은거 같은데 지옥문 해보면 되지 그럼, 지옥문 해보자 옵시디언 내가 꺼낼게 꺼냈어 꺼냈어 라이트 꺼내봐봐 지옥문 여기있다 열리나 해보려고 라이트 꺼낼게 지옥은 되는데 안 가지나? 가지는? 지옥을 갔다 와야 엔더가 가지나? 어 그런거 같다 어야 여기 방방에 볼래? 어 여기 여기 여기 있으면 레더랜드 가진다 왓스 뭔데? 왓스 어, 뭐야, 여기 어디야? 아, 여기서 또 스카이 블록을 해야 되네. 에이, 이까지 하자, 그럼. 아, 야, 폭탄하고 나서 트리자 그냥. <웃음> 뭐, 이건 다한 거지, 뭐. 폭탄 꺼내, 임마. 여있노나 여기, 지옥 가네 TP해라. TP하고 니형임 하면 되나? 응. 음, 여네 일단 상자만 다 까보자. 레시피토 <웃음> 또 있는 상자 없다 <웃음> 박살이다 그러면 계속 따라 올라올건다 이러면 내자. 야, 아예 깔끔하게 없어졌는데 예쁘지? 어, 깔끔하게 없어진다. 그냥 아, 지옥을 먼저 가야 되구나. 어, 뭐야? 뭐 건드렸나? 뭐 밟은 거 같아. 이주머니 상자가 있을 텐데? 여긴 없고. 박살 내버려. 내 실수로, 이거, 그거 부숴다. 집안 안 부숴다. 어, 이, 이 밟으면 여기 되네. 밟지 마요 절대, 여기. 아, 여긴 안 부숴도 된다. 나중에 돌아는가야지 이거 예쁘게 안 부러졌네. 너무, 너무 완벽하게 안 부서진다. 이무기 막... 있다. 어디? 여기 스보 길래 박살 냈는데. 야, 여기는 없는가 보다, 상대가. 판단기 <웃음> 빠르네. 어 진짜 깔끔하게 아이 실패 깔끔하게 실패 없다. 우리 뭐 우리 우리 뭐 돌아간다. 여기서 나가자. 안 된다. 아니 마음. <웃음> <님 왔는데 웃음> 왔네. 여기 지옥인데. 들어가. 이쪽은 갔다왔다 근데 왜 이거 안되냐? 에임 모르겠다 이제 에임 모르겠다 그냥 여기도 박살내자 <웃음> 우리 마무리는 늘 항상 그랬다 건방진 녀석 야이 스킬레톤 가둬 건방진 녀석 너는 심하게 박살낼 거다 내가 이겠다 잡... 이거 이것도 못하게 하는데 뭐이게 맵이라고 다 박살낼까? 야, 너... 야 미리 박살났다 뭐게 자폭하는데 오! <웃음> 부숴었다 부숴었다 아 이게 안부숴다 완벽하게 여기도 그냥 붙이면 끝날 것 같은데 빠이협 좀... 야 여기 완벽하게 박살이 안 났다 여짝도 남았네 어나왜 떨어지냐 뭐야 죽지 뭐 오. 거미 녀석 끝까지 오래 버티고 있네 박살났다. 여기 는 엄청 심각하게 파손시켜야 될것 같다. 어디? 우리 환하게 한 엔더 포탈이 있다 이거. 여기 있다 이거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일단 가운데 베이스, 베이스. 가운데 그래 놓고. 응. <웃음> 위에서 없애자 여기는. 그렇죠. <웃음> 아, 예, 정말 <웃음> 여기, 제대로 <웃음> 올려라. 니 <웃음> 네 따라 올라오네 불 붙이고 있나 혹시? 아니 와이자 B 256까지 올려 2 5 6이꽤 칠걸 아, 내가 알기로도 아닌데 저 있는데 진짜 무한됐네 아. 이거 아니 나 설치만 이렇고 근데 그때 내가 쭉 올라가면 나된다니까 <웃음> 어디 한번 쭉 올라가 볼래? <웃음> 우주 된다 우주 우주는 보자 그렇게 막우주나 아닌데 아, 나 쉐이더라서 그냥 화면밖에 안 보이고. 계속 올라가신다. 몇 가지 올라갔는데? 400. 아니, 몇 천... 가지 저번에. 몰라. 밤으로 만들어봐. 밤 되면 이거 진짜 우주처럼 보이더라. 근데 나 쉐이더라서 안 보인다. 이거 진짜 무한 하늘 됐나? 천까지 해보자. 가시나. 1024 까지는 가지겠지. 1024는 뭔데? 그, 이, 다, 이, 아, 그, 됐다. 256 곱하기 4다. 아. 야, 그냥 내려가자. 박살. 한참 걸리네. 싶다나, 저거. <웃음> 내려가는 것도 일인데 아닌데. 300, 200, 어, 딱, 딱 도착. 불 붙여. 됐다, 불 붙였다. 난 여기서, 여, 여기서 간다, 나는. 어, <웃음> 위에서 박살 나는 게 보인다. 와, 야, 야, 야, 거 야, 박살 난다, 박살 난다, 박살 난다, 박살 난다, 박살 난다, 박살 난다, 박살 난다. 야, 그... 박살 난다, <웃음> 와, 기분 나쁘게 얘네 남았노? <웃음> 얘네는 손으로 박살 내 수작업으로. 아, 진짜 남은 거 없이 깔끔한 게 없었네. 야야, 난 야, 야, 야, 여기 약간 불편하다. 야야, 성훈이 저기 약간 불편하다. 여기도 그냥 마저 다 보내볼. 남는 거 없이 그냥. 일단 아래쪽에도 채울게 내가. 박살내 뿌려. 여기도 2 5 0 성훈이 여기도 256까지 채울까. 아야렉 걸릴 것 같다. 아 다시 해보죠. 다시... 같이... 여기 이쪽으로 이어봐봐, 한 번만. 뭐를? 나 이거 256까지 채울게. <웃음> 어디로 이어라고, 이걸? 이거를... 저기, 맞아. 아, 두 줄... 이렇게. 10..6.. <웃음> <250. 웃음> 왔다 터트릴까? 어 터지기 전에 내가 올라가볼게 오! 하나 더! 하나 더! 박살났다. 아, 박살났다. 박살. 깔끔하다. 어. 아 이게 조금 지저분하다. 에이, 뭐야 이게. 내가 니, 니가 무사할 거라고 했냐. 지저분다. 약간 지저분하지만 마저 박살내고. 나 아까 우리 맨처음 있었던 거기도 막 살리고 싶은데 됐다 됐다 끝내자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